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분이 카티아의 드래프팅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같이 한번 생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이 질문하신 사항은 이런 거였습니다. 카티아에서 3D 영상 있죠. 뭐단품이든 어셈블리든, 드래프팅, 도면 처리를 한 다음에, 그 히든선 있죠. 숨은선, 언선 있죠. 언선을 표시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그 언선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바꾸려면 상당히 여러분이 전제 조건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이런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도면체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유하죠. 도로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is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0로 하죠. 오케이. 격자는 잠시 꺼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한 다음에 이쪽 창으로 넘어와서 면 잡고 클릭해서 이렇게 뷰를 내리게 되죠.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히든 라인을 표시하게 됩니다. 이 히든 선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바꿀 수 있겠죠. 뭐 하나씩 일일이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그래픽 컬러에서 이렇게 뭐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꿔주면 됩니다. 사실 이건 상당히 무식한 짓이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선택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좀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카티아를 실행하실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Adminstrate 모드라고. 예,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 예,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이 카티아 버전 5의 R21. 이는 이제 일반 모드입니다. 이건 관리자 모드로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건데. 어떤 분은 이거를 마우스 오른쪽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면 이게 관리자 권한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는지 어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방법을 올려놨습니다. 그런 걸참고하셔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이어 아이콘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a d m i n i s t r a t o d 모드라고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될 겁니다. 일단 첫번째 조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셔야 된는거 잊지 마시고요. 자, 두번째 카티아는 어떤 그 드로잉, 드래프팅에서 뷰를 만들 때 여러가지 뷰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카티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리소스 밑에 스탠다드 밑에 제너레이티브 파라미터입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다설시스템 B2164 리소스 스탠다드에 오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드래프팅이 나오죠. 드래프팅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XML 파일로해서 환경 설정 파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ISO를 쓰겠다는 얘기는 이 ISO에 지정해 놓은 어떤 미리 지정해 놓은 환경 설정, 설정 값을 이용해서 도면 작업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도요, 실행을 하면, 어, 실행을 해도가 아라 실행을 하면 이 스탠다드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너를을 보시면 어, 드래프팅이죠. 드래프팅에 요 ISO 누르면요. 하나 좀 크게, 크게 보죠 이렇게 여러가지 스타일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지수선이다 그렇죠? 뭐 드로잉 이런 값들을 일일이 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S할지 노알지다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리 찾아보셔도 그렇죠? 두개 없습니다 히든 선을 표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뭐 두께 정도는 변경하실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어, 언선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기능입니다 이 Generative p a r m i t 에 있는 이뷰 스타일을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카티아에서 g e n e r a t i v e 라 말이 붙어있으면 좀더 풍부한 그렇죠? 좀더 풍부한 기능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와이어 프레임 설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메카니컬 디자인을 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앤 서페이스 디자인 여기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기보다는 어디가 좋죠? 여기 보시면 Generative Safety 장 여기가 기능이 더 풍부하죠. 하여튼 Generative란 말이 붙어 있으면 좀더 다양하고 좀더 풍부한 명령어들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는 이걸 쓰기 위해서는 그냥 막 쓰는 거 아닙니다. 보시면 n e 하셔가지고 도용했을때 여기에 그 항목이 뜨지 않습니다. 그럼면 뜨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그렇다고 해서, 폴드에서, 탐색해서 막 옮기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옮겨볼까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Ctrl V 하면 어떻게 될까요? File, New, Drawing,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항목이 뜨게 되겠죠. 물론 이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조금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값을 쓰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툴의 옵션 있죠. 옵션에 보면, 여기, 메카니컬 디자인에 드래프팅에 보면, 제일 끝에 가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요 기능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해제하겠습니다. 요거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뷰 드로잉 했을 때, 여기에 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IS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으로 하죠. 일 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젝션에 있는 이 아이콘들을 눌렀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안 떴던 다 뭔가 대화상자 하나 더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능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죠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언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여기부터 있을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눌러서도 그렇고요. 이거 눌러도 그렇고. 다른 건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기능을 꼭 해제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야지만 이이 프로젝션 아이콘들을 눌렀을 때 이런 어, 뷰 스타일을 좀더제너레이티브한뷰 스타일을 쓸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경을 해보도록 하죠. 원래 질문자의 의도가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거였습니다. 이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의 스탠다드죠.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와야지 스탠다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 generate parameter 안에 보면, 그, generative style 있죠? drafting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bio dress up 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generated geometry에 hidden 선이 있죠? hidden edge. 요금 여기. color, line style, 두께, 다변경하실수 있습니다. color를 변경하는 겁니다. 아시죠? 자, 저는 상당히 옵션이 많아요.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어떤 도면 처리를 하느냐, 예, 스트럭처냐, 뭐, 파이핑이냐, 그렇죠? 하니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더 조정을 해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시트 메탈이다 그러면 시트 메탈 관련된 여러 가지.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 연구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칼로 한번 바꿔보죠. 여기서는 저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누르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여기 덮퍼석이 되겠죠? 위험합니다. 사실은 원본을 좀 보관해 놓는 것도 따로 원본은될수 음,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save as new 하겠습니다 실제 저장되는 위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저장되는 거죠? 예,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사용자 계정 있죠 C 밑에 사용자 밑에 여러분이 뭐 저는 제 컴퓨터 이름이 서정식이니까요 예, 서정식이라고 뜨는 것 뿐입니다 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로밍 그 다솔 시스템 카티아 세팅, 제네티브 파라미터, 이 안에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누르면 저장이 된 겁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또 스탠다드 들어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커스터마이즈 음, 있죠. 이걸 이용해서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요 제네티브 스타일을 좀더 이제 음, 일반 좀 변경해놨다 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도 한번 해보죠. 뭐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면 되니까요. 자, 칼라 여기서는 저는 음 분홍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save as new 하셔가지고 자 이름을 저거 다주야 되나 아이구야 자 디폴트 스타일에 자커스터마이 n 드 리뉴얼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예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빠이나오겠습니다 이제 이제 뷰를 내려보는 겁니다. 누르시고요. 그럼 요 중에서 어떤 걸쓸 거냐 이런 얘기죠. 저는 요걸 쓰겠습니다. 리뉴얼. 파란색으로 바꾼 거 있죠. 해노, 체크, 선택하시고, 요쪽에 넘어오셔가지고, 찍겠습니다. 클릭해 보시죠. 자. 그런 다음에, 프로프티에서요 히든 라인을 체크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파란색으로 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요거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요 리뉴얼 있죠. 요걸 해보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바꿔놨었죠. 내놓으시고 이쪽에 넘어왔어요. 얘를 찍어보겠습니다. 클릭 프로퍼트에서 히든 라인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홍색이 되는 겁니다. 시죠 다음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뷰를 기, 더블 클릭하셔죠 얘를 빨간색, 그니까 기준으로 한 다음에 프로젝션 내리겠습니다. 프로젝션할 때 어떤 뷰 스타일을 쓸 것이냐 지정할 수 있겠죠. 저는 커스터 마이즈를 해보죠. 아, 여기 이제 파란색이었으니까 거걸 해보죠. 커스터마이즈 리뉴얼 그럼 이제 클릭 프로퍼트에서요 히든 라인을 체크하면 이렇게 되는거죠 얘는 이제 파란색 얘는 분홍색 가까이 뷰 마다 다른 스타일을 줄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좀 기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죠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뷰 스타일이 있고요 셋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GenerativeViewStyle을 가지고 뷰를 생성했어요. 한 다음에 많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해당 뷰 이름에서요. GenerativeViewStyle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ApplyViewStyle2가 있고 SetViewStyle인데 이건 뭐냐면 현재 뷰에다가 다른 뷰 스타일을 입히겠다는 얘기입니다. SetViewStyle은 그렇죠? 예, 여기 같에는 지금, 이걸 만들 때는 요걸 썼는데, 아, 창을 좀 크게 해볼까요? 크게 안 되네요. 이걸 만들 때는 요걸 썼는데, 저는 요 스타일을 바꾸고 싶은 거요 파란색을 썼는데, 분홍색으로 바꾸고 싶은 겁니다. OK 누르겠습니다. 안 바뀌죠?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뀌게 됩니다. 다른 뷰 스타일로 바꾸고 싶을 때, 요 기능을 쓰는 겁니다. Set 뷰 스타일이구요.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파란색이 아까 전에 요걸 리뉴얼이었죠? 커스터마이즈 아니고요. 오케이, 업데이트 해주세요. 요렇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Apply View Style은 현재 이뷰 있죠? 이 뷰의 스타일을 다른 뷰에 다 입히고 싶은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제가 음... 이미의 디폴트 값 있죠? 이거 가지고 뷰를 하나 내렸어요. 그 다음 내렸는데 아! 이뷰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이뷰 스타일대로 여기에 적용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a 어플라이 뷰 스타일 o 하신 다음에 이 뷰를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면 이제 변경이 된 겁니다.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아 희던선이 표시 안 돼가지고 그렇죠. 희던선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또 원래 한번 s e 스타일 해보죠 원래 제 e 레이 r 브스타일로 하겠습니다 원래 값은 이게 검정색이에요 검정색인데 어, 나는 이뷰 스타일을 여기다 적용하고 싶은 그러면 이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Apply 이뷰를 한번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업데이트하면 병형이 되겠죠 그럼 이뷰 스타일 분홍색을 한번 여기 적용해 볼까요 apply 하시고 이 뷰를 찍어주고 업데이트하면 분홍색이 되겠죠 자 그럴 때 쓰는 기능입니다 이거는 이 이거는 두 가지 메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s e 스타일 e 은 다른 뷰 스타일로 변경하는 거고요 applyViewStyle은 View 현재 뷰의 스타일을 다른 뷰에 다 적용할 때 쓰는 겁니다 맞아. 자, 또 하나 여기 property에 들어오면 이 밑에 없던 기능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property 있죠 그럼 밑으로 내려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현재 이 어, 뷰에 적용되어 있는 스타일이 요거란 얘기입니다. 아죠 근데 저는 이걸 적용한 다음에 히든 라인을 체크했죠. 원래 이뷰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초기값으로 음, 초기화시켜고 싶으면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히든 라인이 사라지겠죠. 그죠 다시 체크하면 음, 이 별은 뭔가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스레드도 뭐 체크했다 그러면 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변경되는데 원래 이뷰 스타일을 초기 값으로 하고 싶으면 이거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 렇죠자그 얘기고요. 어, 리, 다른 스타일을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다른 스타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어플라이 하시면 적용이 되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일단 업데이트 한번 해보시면 또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 얘기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이거 제너레이티브 이 기능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난이 기능 빼고 싶어. 그럼 리무브 스타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누르시면 업데이트해보자. 초기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럼 다른 스타일, 어, 제네티브 뷰 스타일을 쓰고 싶다. 그럼프로프티 들어오면 이미 제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능이 꺼져 버립니다. 아, 그럼 이제 이거 뭐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요.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여기 세피오 스타일 있죠? 이거 가지고, 그 w s 뷰 스타일을 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업데이트해보자. 그런 다음에 프로퍼티 들어오면 이 기능이 살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죠? 자, 이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거 한번 보죠 Import 이 Generative Style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요, 툴의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에서요 자, Generative Parameter에서 여기, 음... 리뉴얼 있죠? 그 스타일 리뉴얼, 원래 이게 노란색이었죠. 아, 파란색이 었죠 그래가지고 아, 파란색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웃음> 그래가지고 이 색깔을 연두색으로 바꿨어요. 오케이 눌렀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이 파일에 XML 환경설정 파일에는 저장이 되겠죠. 그럼 저장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뷰 스타일을 그뷰 스타일을 썼던 이 뷰들이 변경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왜 그러냐면요, 이런 겁니다. 실제 스탠다드에서 변경을 하시면 변경하시면 이 위치가 좀 찾기 힘든데요 세팅 있죠 예. 아까 전에 막쭉 로밍 있었고 막세팅 있었죠 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 아니야 <웃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세이브 엔진드해 보시죠 요 위치죠 요 위치에 보시면 요거 저거 파일 요 파일에다가 그, 어, 연두색 있죠? 연두색, 어, 색값이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변경된 요, 기에는 변경이 됐어요. 근데 이 환경 설정 파일을 변경하기 전에 다른 설정 파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뷰는 변경이 되냐,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환경 설정 파일이 바뀌었는데 그걸 다시 불러와야겠다. 이런 얘기죠. 웹의 그 XML 파일이 변경이 됐으니까 그거를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에 그 xml 파일을 이용해서 뷰를 내렸는데 그 xml 파일을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사항을 이 뷰들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import 요 기능입니다 하셔가지고 변경된 거 어떤 거 예, 요거죠 요거 리뉴얼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 해보면 이렇게 연두색으로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어떤 뷰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뷰를 생성해버리면 얘는 그 XML 파일하고는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XML 파일을 스탠다드해서 뭔가 변경한다는 얘기는 XML 파일을 변경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렇죠? 파일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변경된 XML 파일을 다시 반영하고 싶으면 반드시 임포트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여러분이 디폴트 뷰 스타일 말고 다른 좀더 이제 제너레이티브 뷰 스타일을 써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꼭실행하셨는거 잊지 마시고 이거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너레이티브 파라미터 폴드에 보면 좀 제너레이티브 뷰 스타일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이 기능이 체크해지되어 있어야지만 이 여러분이 프로젝션에 있는 아이콘들을 쓰실 때 명령을 쓰실 때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뷰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칼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요 메뉴들도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예, 좀잘 활용하셔가지고 하여튼 드래프팅 작업이 옵션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깊이 들어가면 좀 재밌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